<웃음> 엄마, 한이예요, <하니예요>, 한이! 하니. <웃음>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저 오늘이 첫 시합날이에요 한이가 이길 거라고 엄마도 믿고 있죠? <웃음> 엄마도 응원해주세요, 한이가 이기라고! 달려라 한이야라고 소리쳐주세요! <웃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 <웃음> 정말 혼이 나봐야 알겠어? 너희 학교 교장쌤한테 알려서! 어? 야, 알았어, 몰랐어! 대답해보라고, 이 꼬마야! <웃음> 이 작품한 작품 꼬마, 게 진짜! 자꾸 꼬마 라고 부르지 마! 나에게는 한이라는 이름이 있어! 우리 엄마가 지어준 거야! 뭐, 하니?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 <웃음> 조그만 게 꼬마라니까 기분 나쁜가 봐? 뭐? 한이? 너 방금 네 이름이 한이라고 했니? 웃겨! 이번 <웃음> 대회 나랑 같은 <웃음> 조인 한이가 <하니가 웃음> 누군가 했더니 한이가 <웃음> <하니가 웃음> 너야? <웃음> 좋아! 니가 날 이기면 신문 놓게 해주지! 그럴 리는 절대 없겠지만 말야! 이 꼬마야, 그럼 이따 보자! 겁나고 무서우면 일찌감치 포기해도 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엄마가 살던 집을 차지해버린 아이... 글 지글 지글 지글 지글 아니 쌤, 이게 다 뭐예요? <웃음> 아니야 아침 메뉴가 어떠냐? <웃음> 계란후라이, 계란찜, 계란말이, 계란반숙, 계란지단, 삶은 계란, 스크램블 에그, 계란탕, 계란빵, 날, 달걀! 이거 전부 에그앤 달걀, 고수 계란이잖아요! 계속 만드는 중? 계란이란 것은 말이다, 쌍갑세비의 영양가가 우수한 완전식품으로써 운동선수이고 필요한 으이, 것이란다? <웃음> 그렇지만 저건 좀 너무하잖아요 냉장고도 없는데 저 많은 계란을 언제 다 먹어요? 어휴, 음? 두께 스이 계란은 두개씩께서저분해 줘야겠어요 길이 혼자 팔로 다니는 게 하여튼 닦여서 들고 왔쇼 <웃음> 이왕 돕자고 시작한 거 끝까지 도와줘야죠 책임지고 바라오쇼요 <웃음> 하니야, 계란 먹고 먼저 학교 가 있어라 음? 선생님은요? 아 음, 음. 음. 어. 난바쁘이 학교에서 음? 보자! 아,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네요! 아, 아이고 애가 예쁘기도 하지! 맞좋고 영양 많은 계란 한번 사시죠! 발사야! 이댁에 계란 주문하셨나요? 깜짝이야! 달걀 사세요! 계란! 친구할 거야! 아이고 무슨 일이야!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끼리 정확히 서이히일 네. 거예요!